조합을 잠깐만 설명을 해줄게 내가 조합은 그러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 하나가 장판 그리고 암살 그리고 포킹 이세 개로 나뉘거든? 큰 부류로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같은 거예요 근데 장판은 암살한테 쎄. 근데 암살은 포킹한테 쎄요 그리고 포킹은 장판한테 쎄. 그러니까 따져보면 은 갈리오는 에코한테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에코는 또 조이상대로 좋아해요. 조이는 또 갈리오상대로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거야. 근데 이제 챔프가 무조건 이쪽으로 쏠린 챔프는 없어요, 요새는. 이렇게 막된 챔프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뭐 탈론, 탈론이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어, 예를 들어, 어, 클레드 같은 경우는 장판도 살짝 있고, 코킹은 아예 없어. 코킹은 아예 없으니까 여기고 암살 느낌도 살짝 있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죠, 클레드는. 삼각형을. 이런걸로 이제 어느 쪽에 조합이 치중되어 있냐에 따라서 조합이 좋다 나쁘다 관리게 되는거예요 방금판 같은 경우는 우리 조합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암살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고 장판 살짝 섞였고 포킹은 아예 없어 이 느낌이었거든? 우리가 이거였는데 상대가 이거였어 장판 특화에다가 암살 살짝 섞였고 완전 반대거야 이렇게 된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장판이 암살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한타가면 무조건 져 근데 암살은 보통 특징이 하나 뭐냐면 라인전 단계에서 정말 빠르게 움직여서 세요 강점을 갖고 있어 장판 같은 경우는 라인전 느려요 좀. 애니비아를 떠올리면 돼 갈리오랑 애니비아 여기는 키아나를 떠올리면 되고 그래서 라인전에서 속도를 무조건 굴렸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가지고진 거지 왜미들티어에는 암살자들로 가득할까 요브러신에서 안중하잖아 그러니까 실생활과 이론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플레 다이아 다 이렇게 이런걸 걸이 알고 게임하지 않잖아 게임 그냥 솔랭하잖아 솔랭. 이론은 모든 전반적인 지표 능력치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은 대회 기준이고, 형들이 말하는 거는 실용적이니까 그러니까 솔랭 기준인 거야. 왜냐면은 아무리 장판이 좋아도, 솔직히, 어? 내가 갈리오 들고 있어도 페이커 제대로 못 이겨요. 그죠? 내가 갈리오를 들고 있다 해서 페이커 제대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형님이 말하시는 거는 이거고, 그 얘기고, 내가 말하는 거는 원서 같은 거지. 이제 뭐 학, 학계론, 조합학계론.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 동일 실력이면은 이게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동 실력이면 암살이 지을수 밖에 없지만 공유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티어는 두 가지로 계산을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승률이랑 픽률도 중요해요 이거에서 많이 그거 거야 솔랭에서 다 암살자잖아 재밌으니까 픽률도 하기 승률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계산식이 솔직히 나는 갈리오 지금 갈리오가 1티어라고 봐하는 그리고 솔랭은 서로 콜 같은 게안 되니까 암살자들이 판치기 더 좋고 그니까 러 판테온이 옛날 판테온이 솔랭에는 미쳐서 날뛰는데 대회에는 절대 안 나오는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게 실제 그거의 차이야. 베리야, 베리 괴리. 다 대회 안 나오는 빅들이잖아. 그죠? 얘는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다 대회 안 나오는 빅들이잖아. 이거. 이왜 그러겠어? 조합 생각하니까. 아, 이 1승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라이엇 정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을. 아, 너무 감사하고요.